음식만 파는 음식점에는 미래가 없다. 음식만 파는 음식점에는 미래가 없다. 부산하면 우리가 응. 이 노래를 응. 빼놓을 수 없지 아, 않습니까? 호피는 그렇죠. 동백 서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창업통 인터뷰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계의 거목 이신데요 진익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먼저 우리 창업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소개 한번 하시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외식공간 음. 아, 디자인을 한 20년 넘게 20년 했죠 20년 넘게 네많이 많이 했습니다 네. <웃음> 그러니까 외식공간 <웃음> 디자인 전문가 네 아, 디자인 엄밀하게 전문가라고 할수 어.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아무튼, 외식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꼭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웃음>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되면은... 제일 많이 했다. 네, 제일 많이 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네. 하다 보면 외식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외식업 쪽에 컨설팅 시장이 원래 제일 컸으니까. 네.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창업동 TV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네. 우리 지익준 대표님 옆에 보신 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 위험 요인도 있지만, 또늘 음. 어려운 위험 요인 속에 숨어 있는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주얼 가치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비주얼이라는 차원에서의 좀 시설 전문가 시설 경력력을 높일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진식점 대표님 모셨는데요. 요즘 인테리어 코로나 시설 이런 관점에서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웃음> 분위기 너무 안 좋죠. 근데 아, 그래 사실 이 코로나 19가 많은 것을 사실 바꾸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그 중에서도 이제 어, 언택트. 맞아. 어이 부분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업장들이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 갈까요? 음. 예, 결국 오프라인은 계속 살아남을 거고 맞아. 어, 어떻게 어이 향후 음. 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예, 아무리 어렵지만 그러면 음. 우리 기존의 550만 자영업 기존 사장님들 음. 측면에서만 네. 먼저 본다면 업종 변경에 맞는 간략하게 시설 요즘 어떻게 바꿔볼까? 아니면 음. 간판이라도 바꿔봐야 되나? 뭐, 이런 사장님들 의외로 주변에 많이 제가 많이 적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대이테이어이딱이가이키이드이니이코이야이런이런이렇이해이뭐이런이런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제이가이로이리이되이데이예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m r 많이 런이런이런이 많이 이 그주대에그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예, 예. 그 시장 역시 레드 오션이 이미 대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대기업들조차도 거기 다 음, 뛰어들고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올해 후반기 정도쯤 예, 예, 되면 예. 코로나에서 좀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 그 우리 사장님들께서 예. 그냥 다시 예. 옛날로 돌아가시면 어. 아, 그러면 될까요? 음. 옛날로 보면 옛날로 돌아가기 가 힘들 것 같아요. 옛, 이 온라인의 편리함, 온라인, 가격.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경쟁력이? 예. 어, 그것과 싸우려면 예. 결국은 그 우리 음식점에서 예.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 예.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경험을 시설로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시설적으로 것들이... 보면 예. 이, 어. 이 공간에 왔을 때 오프라인에서만 그 얻을 수 있는 맞아요. 이 집. 이 곳에 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경험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공간을 팝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삼겹살집도 우리나라 한식당들도 구매가치로서의 음. 공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에 길들여져 있는듯 하지만 사실은 온라인이 식상해지는 네. 이런 소비자들에게 우리 가게에 오면 이런 공간도 있고 이런 풍격이 음. 있어라는 네. 것을 시설로 만들어줘야 네, 그걸 된다. 그걸 시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시대 그럼... 네. 조금 더 깊숙하게 한 음. 발짝만 들어가면 예를 들을수 있는 케이스라는 설명. 네, 뭐 제가 음. 뭐 했던 것 중에는 예, 예. 이제 그 갈비집인데. 아 갈비집인데? 네. 이 점포에 오게 만들 요소를 음. 어떻게 만들까? 그 궁리 끝에 오케이. 오감을 통해서. 음. 이사람들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네. 오감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오감의 첫 번째는 눈으로 비, 보는 비주얼. 거죠. 비주얼이죠. 어, 네. 그렇죠. 소리가 거기에 맞아요. 뒷받침이 되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저는 청각적으로 음악과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 소리를 그 합성을 했습니다 음... 그 음식점에는 예.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음. 카페가 있어요 어. 커피만 준다 예. 아이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왔을 때? 예. 거기서 마치 그 교회에 나간 듯한 예. 그 카페 자체를 내추럴하게 예. 음... 꾸며놓고 음. 거기서 시냇물 소리, 새 음. 소리가 음. 흘러 나오면서 음. DID 패널 같은 것들을 예, 예. 벽면에다가 설치해 예, 예. 놓고 예. 거기에는 그 자연의 어떤 그 걸어가는 이렇게 찍는 그런 예. 영상들 예, 예. 그런 것들도 틀어주고요. 예. 후각적인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휘톤 예. 치트라고 예, 치그 예. 예. 향. 예, 예, 예. 향을 두 군데다 딱 설치를 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휴게 공간에 예, 예, 예. 하나. 예, 예. 그랬더니, 선반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음. 인조 그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인조 나무. 예. 예, 거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확인을 예. 하더라고요. 오케이.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탁 앉아보니까 실내 온도가 1, 2도가 떨어진 듯한 오. 느낌? 예, 그리고 내가 마치 교회에 나온 듯한 느낌 맞아요. 제가 아마 해외시장 조사 제일 많이 했던 동네가 90년도부터 일본시장 조사였어요 일본의 레스토랑 <웃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이닝 레스토랑 되게 유행이었던 거 예. 기억해요 긴자 뒷골목에 그 다이닝 레스토랑을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음. 모든 일본에는 입구에가 노랭이짝이잖아요. 네. 뭐는 원래 잡신을숭배하는 나라니까 이렇게 플럭이는 네. 그래서 스님들을 손짓한다. 이런 의미가 음. 노랭이 의미가 있는데 네.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 와딱 들어가는 순간 지금 말씀하셨던 음. 졸졸졸졸 요 아로 시냇물이 흘렀어요. 네. 어 그래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음. 딱 나오고 그리고 딱 앉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유용했던 음. 수소수가 되게 유행했어요. 아, 수소수. 맞네. 그랬던 적 있죠. <웃음> 예, 예. 네. 그래서 수소수는 오픈과 동시에 수소가 빨리 날아가니까 먼저 이거를 드시라고 그러더라고. 어. 이거를 빨리. 네. 저는 고급 일식을 제가 운영해 봤잖아요. 일식은 항상 눈으로 먼저 먹는다, 이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빛나기 위해서 할로겐 하나 쫙 밑에 떨어뜨리면서 네. 금가루 뿌려주면 반짝반짝. <웃음> 최고의 정통 일식을 먹으면서 눈으로 먹고 귀로 그 다음에 예. 후각으로 느끼면서 대접 받는데 이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 아, 미슐랭가에 그치? 대해 3스타인 그 셰프가 예예. 그 해산물로 만약 요리를 했다 그러면. 아, 그렇죠. 바다의 그 해변에 음. 그 파도 소리를 맞아요. 틀어주고 맞아요. 갈매기 소리가 맞아요. 맞아요. 딱 들려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웃음> 네. 지금 우리 창업통 TV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마 이런 불만을 터뜨리시는 아,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러실 수즉 작은 가게 관점에서 비주얼 가치나 오감 음.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드린 아, 것들이 음. 그 작은 가게 구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얼마 있으면 오픈할 세종에 예, 세종 예, 거기에 있는 그 부산명관이라는 점포도요 예, 예, 아, 이 25평 아, 부산 밀면 아시나요 혹시? 잘 알죠 초량동 네. 가면 유명한 집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직 못 먹어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웃음> 밀가루로 만드니까 음. 밀면이에요 아니, 지금 그 매장에는 예. 거기에 벽면에 긴 벽면에 음. 밀면이 탄생하게 된그 음. 스토리를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오케이. 사진으로 오케이. 국제시장 음. 뭐 이런 이미지들을 흑백 이미지들을 음. 아주 그냥 장간판처럼 크게 예. 그 다음에 앞에 전면에 파사드 음. 익스테리어 라고 하죠 익스테리어 자체도 오케이, 오케이. 돈가스도 중요하든요 아. 그래서 일본식 스타일의 맞아요. 그 파사드를 예, 예. 만들었어요 어. 아 이거, 지금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네네 예, 예. 보이네요 국제시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지 예. 모르겠는데 예, 예.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이 음. 아무리 작은 가게일수록 음. 자기 가게에 대한 스토리를 음. 만들어내야 돼요. 음.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음.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음. 스토리만 만들어내면 그렇죠. 매장에서 그걸 비주얼로 표현을 한다든가 또 소리, 음. 음. 또 기타 오감의 음.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음. 이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네. 밀면이면 네. 가장 대표 메뉴가 밀면이잖아요. 야. 한 그릇에 아마 7천원 정도 되지 않나요?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아, 그렇죠. 7, 8,000원. 네, 예, 예.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밀가루가 메밀보다는 싸기 때문에. <웃음> <시험을> 그런 전 <차는 웃음> 모르겠고. <웃음> 그래서, 물밀면과 그 다음에 비빔밀면 비빔. 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아마 만두가 있을 거예요. 네, 만두. 어, 만두 하나. 뭐, 정확하시네요. 예, 한 점씩 한 5, 6천원. <웃음> 네. 그럼 두 사람이 가면. 뭐 7,000원 밀면이면 14,000원에 만두 하나 하면 테이블 단가 2만원이에요 아 그렇죠. 2만원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 가게를 문 열고 딱 가니까 좌측 벽면에 쫙 네. 비주얼이 보이는데 뭐 신문 기사가 딱 보이네요 네 이게. 어. 결국은 한국전쟁과 부산과 그 다음에 네. 실제 신문기사라는 팩트를 통해서 그렇죠.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바로 해줘. 인식하게 하고 네. 그때 먹었던 네. 배고플 때 허기를 채워줬던 대표적인 음식이 밀면이다. 네. 결국은 컨셉팅과 그 다음에 비주얼과 그 다음에 스토리. 네. 그게 지금 다 같이 보여주는... 각자를 맞춰서... 음. 그 것들을 조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경험을 음.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오케이. 부산하면 우리가 네. 이 노래를 네.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커피는 동백섬 네.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 이 매장에서 음. 광안리의 그 앞바다의 음. 그런 여러 가지 백고동 소리와 음. 이런 것들과 음. 그 파도 소리, 그음 음. 이런 음악들. 음. 어, 부산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시청각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구현시킨다면. 네. 첫째, 가장 중요한 접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제가, 제가 소비자라면. 1번. 어, 재밌네. 네. <웃음> 재밌네. 2번. 어, 근데 밀면은 맛있나? 그러고 아무튼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맛이 아마 30%는 <웃음>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웃음> 시간을 수러 받기를 확. 그 1950년대로 네. 돌려서 남철수의 저 국제 시장으로 음... 피난 오면서 어... 그 허기를 달랬던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음식이죠. 그 정서를 네, 네, 네. 호흡하면서 네. 갑자기 만족도가 확 늘고 재구매 가치, 네. 반복 구매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 결국은 그래서 야, 이런 작은 가게지만 예. 어떤 밀면이라는 상품이 떴지만 그때 그 시절의 사건과 그거를 뉴스와 비주얼과 음. 경험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네. 그러면 그 높이는 그 자체가 반복 구매로 이어지고 크게 매출 증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어, 오케이. 제 생각에는 예. 음식만 파는 음식점에는 미래가 없다.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어. 음식만 파는 음식점은 미래가 없다. 근데 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진익준 대표님이 인테리어 시설 전문가신데 시설이 단순하게 보여지는 물론 소비자의 동선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이색적인 게 컨셉팅을 얘기하고 있고 스토리보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 거 심지어는 인테리어에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전체 벽면을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이렇게 꾸미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기존의 작은 가게들은 잘 못하는 일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안 하는 일이죠 귀찮아서 아, 안 하는 일이죠 <웃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걸좀 약간 다른데 조금 의식을 가지고 <웃음> 예.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란 건가? 아니거든요, 음. 이거는. 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음? 제가 딱 보고 아까 스토리보드를 음. 딱 보면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 본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일하는 일이니까. 야저 사... 팩트를 사진으로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다섯 컷을 딱 줬는데 저 위에다가 제가 잘하는 캘리그라피로 네. 야한 줄에 이 카피를 하나 써주면 좋겠다. 1950년 뭐 8월 28일 그때 엄마와 아버지는 아니 누구 영철인의 음. 가족은 야 밀면 한 그릇으로. 가장 행복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트라를 어, 써주는 거에 그거 좋네. 어, 그딱 위에 쫙. 특히 캘리그래피는 어, 어. 휴머니티가 느껴지지 않습니 어, 그렇죠. 않습니까?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그 타이포그래피보다 맞아요. 훨씬 좋죠. 그래서 재밌네요. 네. 저는 제가 최근에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미래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코로나 시대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이, 않은 그렇죠, 곳이. 가보지 네. 않은 이 트랙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근데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는 야 이런 방향이야, 이쪽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저의 시각으로 한번 정리한 책이 있다면 우리 신대표님이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아니면 온라인 소비에 이제는 길들여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겨워하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그래도 오프라인이야. <웃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어. 오면 온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도 이게 있어 라는 것을 확실하게 소비자한테 들 가기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네. 아, 그렇게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 오프라인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 예, MZ 세대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친구들이 왜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하려고 검색을 하고 음.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의 SNS에 음. 어, 인스타그램 같은 데막 올리고 그럴까요? 음. 어,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정말 네. 100% 제가 동의하는 게요. 네. 사실은 온라인, 사이버 이런 언택트 이 시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휴먼 터치 이 시장은 더커질거고 더 고귀해지고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 예.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에서 저는 어느 게 승자가 된다가 아니라 온라인과 아...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예. 컨버전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음. 시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 오프라인이 뭐 온라인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응.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건 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소비자들의 응. 기분 좋게 하는 장치 만들기. 아마 저 우리 진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스피커인데 응. 지향성 스피커라고 응. 초지향성 스피커입니다. 예, 그데 예. 이게 뭐냐면 응.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어, 매대 앞에 섰습니다. 예예. 근데요 앞에까지 올 동안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다가 음. 제가 그 매대 앞에 딱 섰을 때 음. 천정 위에서 저한테 속삭이듯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일과 무슨 예. 저기 그, 그, 예, 그런 있어. 것들이 있다면 예. 자연의 사운드 스케이프, 그러니까 오. 소리 풍경이라고 하죠. 음. 그런 것들이 들리면서 그 농부가 아유 제가 정말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저는 농부 누구입니다 이렇게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아, 좀... 매대에 그 농부의 사진 활짝 웃는 맞아요. 사진 이런 것들이 꽂혀 있다면 아, 요즘은 그렇죠. 저, 정말 프로들이 하는 어떤 그런 영상 또 음향 이런 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프로 냄새가 나서 싫어하죠 맞아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투박하더라도 유리하지 않더라도 네. 주인이 직접 마이크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되니까 녹음한 네. 것을 틀어주되 거기에 약간 비주얼 장치까지 있으면 사람들은 재밌어 할 거다 <웃음> 오케이. 어,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야, 우리 신도 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 2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아이, 들었어요 이런 오늘... 말씀하실 거 <웃음> <것> 같았어요 <웃음> 오늘 못한 얘기는 2탄에서 한번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예,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 김상훈 소장님 어, 창업청 방송 몇번 봤거든요. 근데 예, 예. 제가 여기 나올 줄 몰랐는데 <웃음> <웃음> 소상공인 방송 나왔을 예, 예. 때는 좀 재미가 없더니 여기 아. <웃음> 더 재밌네요. 아, 뭐. <웃음> 아, 오늘 못다 드린 얘기, 더 재밌는 얘기는, 더 유익한 얘기는 다음 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예.